치즈퐁듀 먹어볼까 매콤하고 숯향이 가득한 닭발과 따끈한 치즈퐁듀 닭발을 퐁당 남김없이 몽땅 먹어 퐁듀 닭발 퐁파운드 <웃음> 오뚜기 숯불닭발인데 이제 언제 먹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닭발이랑 아구찜이랑 쭈꾸미랑 이렇게 해서 막... <웃음> 쟁여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치즈퐁듀를 사실, 치즈퐁류를 이번에는 좀 맛있게 제대로 한 번, 제대로 된 치즈퐁류를 만들어보자 해서, 화이트와인 사다가, 에멘탈 치즈 구멍 뽕뽕 뚫린 거 있잖아요. 그거 사다가, 막 계속 먹었, 끓였거든요? 그래서 얘랑 딱 같이 먹었는데, 웬걸? 이게 이 숯불향 막 나고 이러는데다가, 화이트와인 향이 확 나니까, 뭔가 서로 어색해. 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판단으로 다시 지금. <웃음> 어, 모짜렐라 치즈랑, 뭐야, 체다 치즈랑 이렇게 해서 다시 만들었는데, 맛있습 아이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이게 닭발이 그냥 맛있거든요? 근데 밥이랑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같아 밥을 가져올까? 밥을 퍼왔습니다 깻잎도 같이 가져왔어요 깻잎이 있길래 맛있을까, 이게? 썩잘 어울리지 않아요 역시 닭발은 딱 이렇게 매콤한 숯불향과 함께 흰쌀밥 딱 해서 먹는게 제일 맛있고 또 퐁드는 그냥 닭발과 퐁듀를 함께 먹는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발도 굉장히 훌륭한 밥반찬이 될수 있구나 어, 진짜 맛있는데? 듬뿍듬뿍 마무리는 쌈으로. 탁. 깻잎 두 장. 어, 세장 할까? 이거 굳이 남길 필요 없잖아. 사실 깻잎은 다다익산 아니에요? 어, 초대형 쌈이 탄생하겠는데? <웃음> 이거 넣을 수 있나? <웃음> 이거 어떻게 먹어? <웃음> 엄청 큰데요? 이거 어떻게 줘? 하지만 제 입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